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썸을 타던 사람과 사귀게 됐고요 지금 내 남자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이 사람과 조금 더잘 지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잘해보고 싶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기분 좋게 데이트를 마치고 오고 싶은 건지 내 남자친구에게 내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지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요 데이트를 잘한 게 아니라 내 기분만 좋고 오는 게될 거고요. 후자를 생각하면 요내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잘하는 거지만 내 남자친구에게 내 매력도 분명히 어필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구체적이고 세세한 말이나 행동들을 외워서 그 데이트에 활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데이트를 잘 해보고 싶다면 요딱한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의 핵심은 요내 남자친구가 생색내려고 하는 부분을 잘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요 남자친구가 나와의 데이트를 준비해서 나왔을 경우고요 두 번째는 요 내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남자친구가 나의 데이트에 응해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처럼 요 남자친구가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어떤 플랜을 짜서 왔어요 그렇다면 그 플랜 안에는 요 자기가 노력해서 찾아낸 정보들이나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준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준비를 했던 것을 보여줬을 때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내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칭찬해주거나 인정해줘야 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올 때도 있을 텐데요 그 물어오기 전에 내가 미리 해줘서 남자친구가 아주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물어온다면요 그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라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것만 잘 해주면 요이 남자친구는 오늘 내가 이 데이트에서 잘했구나 내 여자가 만족했구나 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오늘의 데이트를 추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뭔가를 준비했을 때는 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 것을 내가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려는 마음만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번에는 내가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남자가 응해줬을 때인데요 사실 이때가 되게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데이트를 원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와준 거라고 했을 때 우리 심리상태를 한번 보면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를 요구해서 남자친구가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나하고 데이트를 하기 싫은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걸까? 내가 데이트를 구걸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트를 임하시는 경우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실제로 남자친구가 내 데이트에 응했을 때는요 예전보다는 되게 신명나고 즐거운 포스를 풍기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룰즈한 느낌을 나한테 뿜어내거나 내가 뭘 하자고는 하면 따라는 가긴 하는데요 뭔가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심한 경우는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피곤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나 말들을 할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가 원해서 이 데이트를 만들었는데 내 남자친구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스스로 위축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분명히 내 얼굴에도 안 좋은 기운이 내 목소리에도 안 좋은 느낌이 풍겨져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이 데이트를 잘 마무리 짓기가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남자가 나한테 보내오는 어떤 사인이 어떤 신호가 있단 말이죠 남자들이 가끔은 요좀 쫌팽이 같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생색을 내고는 싶은데 그게 생색이 안 나면 또마음에 불편함을 갖거든요 여자인 내가 원해서 이 데이트를 응해줬다는 걸 여자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피곤한 얼굴 표정이거나 좀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집에 갈까? 하면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나도 상대방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요 사실 그러려고까지 한건 아닌데 분위기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데이트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도 데이트를 잘 끝내려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생생내고 싶은 뭔가가 있나 보구나 라고 그 사람의 기분을 한번 맞춰줄 수 있으면 그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피곤하대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분명 안 좋을 수는 있는데요. 거꾸로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피곤하구나. 오빠 괜히 오늘 나오라고 했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오빠 피곤하니까 빨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면요. 남자는 요 자기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자기 상태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아니야 그냥 좀잠못 자서 그래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요 웃으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포스를 풍겨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데이트를 잘 마치고 나서 요 오늘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애써서 힘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 해준다면요 남자는 자기가 오늘 나에게 멋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뿌듯해 할수 있겠죠 물론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렇게까지 맞춰서 데이트를 구걸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남자 마음 속에서 나란 여자가 되게 매력적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 남자와 데이트를 잘하고 싶다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남자의 심리를 조금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가끔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